제 이름은 다이애나 오올입니다. 제 이름은 다이애나 오올입니다. 가자! 이동합니다. 이동합니다. 지원을 요청한다. 적을 제거합니다. 머리를 노립니다. 초탄 발사! 바주카 발사. 바주카 발사! 무시하지 마십시오. 꽤 아플 겁니다. 1편에선 전직하면 남자가 되었다고요? 그럴 리가요. 대포 들고 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? 무시하지 마십시오. 하... 전 노바가 아니에요. 캐리건도 아닙니다. 캐리건도 아닙니다. 장전. 조준경 사용. 시간타는 이거 너무 부려먹는구만 어... 클릭할 시간에 적을 하나 더 잡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클릭할 시간에 적을 하나 더 잡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어? 안돼! 안돼